안녕하세요. 코베가이트피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 근데 너무 답답한 거는 사실이니까 정말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산책 다닐 수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곳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물론 잘 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곳에 없어서라도 답답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동구릉인데요 여기는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이동구릉은 진짜 깨끗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입장에서 들어올 때이 그냥 길에 노루가 다닐 정도로 노루지고라니지가 다닐 정도로 진짜 여기는 깨끗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아까 하나 제가 노루 컷을 딱 찍었어요 발견해서 그 정도로 깨끗한 곳이고 거의 다 숲입니다 원래 동구름은 여기 아홉 명의 왕이나 뭐 여왕 대비 뭐 이분들의 능이 있는 곳인데 사실 능은 거의 다 똑같이 생겼고 흡사하기 때문에 그다지 보라고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궁금하니까 한번 가봐서 보는 거지 다 솔직히 똑같은 갖고 굳이 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진짜 메리트는 일단 사람이 없다는 거첫 번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주말에도 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엄청 넓어 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좁은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굉장히 멀리 멀리 떨어질 수 있어서 좋고요 일단 그리고 엄청 큰 숲이기 때문에 피톤치드 장난 아니고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 정도로 나무들을 함께 옆에서 즐기면서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여기 와요 여기는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와보는 거 추천하고요 여기가 또 서울에서 그렇게 한 10분 정도 만 강변에서 10분 정도만 나오면 올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 그냥 누워서 주말에 와서 낮잠 한숨 자도 될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추천 장소는 미사경종공원입니다 요즘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적고 한강만큼 좋은 곳이 미사경종공원입니다 특히 고저가 없는 평지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경종공원을 찾아가게 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게 들어가자마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길을 따라서 계속 가세요. 가다보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겹벚꽃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저는 절정으로 예상하는데요. 아름다운 겹벚꽃을 보며 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하니까 주차하고 예쁜 꽃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구이나 하남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즐기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드라이브 스로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이곳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찍 가지 않으면 카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종 공원이 저는 훨씬 더나아보여요 혹시나 시간 없는 분들은 드라이브만 즐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겹벚꽃들이 많아서 다 즐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길 끝쪽에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 꽃들이 피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시면 안됩니다. 꽃뿐만 아니라 경종공원에는 정말 좋은것이 많은데요 산책로도 있고 시원한 잔디밭과 기가 막힌 풍경까지 정말 여러 장점이 있는 곳이 이 경종공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기본 수칙을 즐기면 산책 정도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답답했던 마음을 제가 추천해준 주고대서 싹 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